나 <웃음> 아 잘할 수 있었는데 네. 일단 이사도잘다르면 오케이 네, 둘셋터컷 안녕하세요 사야입니다 <웃음> <다이프카입니다>. 화이 <웃음> 와 힘들었다 여러분 저희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원래 저희가 진짜 눈잘안안 깜박거리거든요 근데 와 힘드네요 다들 놀랬죠? 그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손려어 <떨려? 웃음> <웃음> 아이고 색깔이 점점 지금 레깅즈 오케이 이건 성성 학규형이라도 있으면 성성이죠 오케이 오케이 이걸 아, 노렸지 좋았어 이제 네? 오늘 네 뭐야 <웃음> 네. <웃음> 이제 오늘 네 이제 아지 제가 레코드 가지고 있어요 좀 기다려야 돼요 버퍼링즈 이제 오늘 네이 시간을 이 시간을 오늘, 네. 이제 오늘 네. 이제 네. 제가 케이트한테 약간 일본어를 배우려고 잠깐 오, 찾아왔습니다 오 그래요 네, 네. 소렌나 <웃음> 아주 진짜 일본어에 관심 많아서. 고간 메시지 브레이이 오사카 트리거죠? Yes, y 하지마시타 와, 오빠들 정말 잘생겼다. 음, 이거를 일본어로 하면? 히야시 you can. 제생다 단어가 별로 없어요. 왜 <목소년단> 일본어로 하요 오빠들 정말 잘생겼다. 예. <웃음> 언니상. 네. <웃음> 정말 아, 이케벤입니다 손도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여러분? 포인트예요, 이거 있어요 오니가 정말 이케벤입스네이케벤입니 아, 귀엽네요 잘하요 아, 팬 이름은 추천해주시면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추천해주시면 시카카탄 응? 사이파 시카카탄 사이파 시카카탄 사이파 시카카탄 사이파 시카카탄좀 시카 응, 잘하는 거좋았어 좋았어. 네. 아주 좋았어. 응. 일본어 댓글 굉장히 많은데. <웃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웃음> 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 <웃음> 일본어 로 진짜 그게 뭐지? 그 뭐였지? 일본어로 응. 밥잘 밥 먹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치소사마데시다고 고츠 고치소 고치소사마데시사마데시 그래서 아까 제가 사준 음식 잘 먹었네. 응. 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영을 <웃음> 많이 먹었냐고 많이 먹었어요? 이걸 일본어로 해줘요 많이 먹었어요, 뭐요, 일본어. 이빨이 다았다 이빨이 다았다 이빨이 다았다 이빨이 다았다 아, 이빨이 다았다가 질문이고 대답도 이빨이 다았다 음, 많이 먹었어. 어, 그래. 이빨이 다았다 <웃음> 이빨이 다았다 <웃음> <이빨이 다메다>. 음, <웃음> 많이 먹었어? 어, 많이 먹었어. <웃음> 음, 재밌... 일본어로 해주세요. <웃음> 아왜 V앱 제목이 복숭아냐고요? 저희가 또 복숭아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복숭아 좋아합니다. <웃음> 복숭아 아이스티 맛있잖아요. 응. 복숭아 아이스티 일본어로 일본으로 여보는... <웃음> 뭐지? 아이스티는 아이스티야. 아이스티는 아이스티야. 아이스티. 응. 복숭아 모모 모모 아이스티 모모 아이스티 모모 아이스티 어 모모 아이스티 잘하는데? 아세 아세 때 헤어 뜨 아세 아세가 유행이래요, 음, 지금 아세 아세가 뭐지? 네? 나도 몰라 아, 아세 아세 아세 아세 도요 의미ですか? 도요 의미ですか? <웃음> <웃음> 네, 언젠가 일본어 꼭 잘해줘서 올 거야 사세사 사세 뭐죠? 사세 사생. 사생 약간 수미바, 수미바생 알죠? 죄송합니다 어 사세 생 <웃음> 조금 약간 아, 사셈, 죄송, 죄송, 사셈, 사셈, 사셈, 사셈, 사셈 재밌네, 일본어 <웃음> 어, 좋은데요? 오, 근데 발음이 굉장히 좋은데요 칸데, 시테쿠이야 내가 많이 일본어를 배우있 아, 칸데, 시리야 진짜 나이게 제일 이어봐밥먹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일본 안다다 음. 고한 다다 그거는 다 뵈다, 그거다 뵈다 유행어 알려줘, 요즘 저희 숙소에서 유행어가 있어요 뭔지 알죠? 캄베시크리아 제가 이거 멤버들한테 좀 알려주고 있거든요 나름 저희 숙소에 유행어라고 캄베이, 지또뭐 있었나? 재밌는 일본어 여러분 재밌는 일본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배는 중이라 네, 저 슥겨네 매체 슥까네 뭐예요? 정말 좋아한다 사투리, 오사카 사투리 매체 슥까네 어 음. 사투를. 사투를. 음. 매체 슥까네, 어. 음. 매체 슥까네. <웃음> 어, <웃음> 어렵네 어 일본어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어 재밌죠 음. 음. 음. 콜라 없는 햄버거인 햄버거 없는 콜라 콜라, 콜라 없는, 없는 햄버거인 햄버거. <웃음> 햄버거 없는 콜라 나 콜라 없는 햄버거 나도 콜라 오는 햄버거 햄버거를... 일단 먹고 봐야 돼요 여러분, 햄버거를 빼면 어떡해요? 맞아요, 햄버거 어떻게 <웃음> 아요 햄버거부터 <웃음> 먹어야 돼 <웃음> 이제 공부할 때 격려해줘 격려해준다는 게일본어 뭐예요? 약간 다독인다 이런 게 뭐예요 몰라 어. 그래요, 일러어로 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파이팅 응. 해달라고 그렇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시작해 주세요. 시 하이팅 시작주세 시작해 다시주세시작 주세요. 시작해 주시해야죠곰시작 또... 주시해주 시작해 주 시작해 주 시작해 주 시작해 주 시작해 주시작요시거 맛있었죠? 시작해 주 시작해 주 시작해 주요시시시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맞아 그래. 커피를 못 마셔요. 저 형은 커피 마시면 혼자 이제 막 아이스 초코나 그런 거 마시거든요 <웃음> 아이스티. 그나마 복숭아 아이스티가 색깔이 좀 비슷하잖아. 아, 네, <웃음> 그래가지고 맨날 휘어면 비면아좀 네. 나도 하고 마셔봐야 되나? <웃음> 라는 가끔 제 거. 가끔 제거 복숭아 아이스티 마셨다가 쓰스쓰막 이런다고. <웃음> <웃음> 코르 케이터 테라존의 코게르 케이터 코게르 케이터 테라존의 케이터다. 응? 이거 맞아? 이 뜻이요? 응. 맞아요? 쿠사 하였다. 쿠사 하였다. 쿠사 하이가 웃길 때. 웃겼을 때. 아까 리액션 같은 거구나. 웃기다. 다섯 살 케이터들 케이터 다섯 명. 오, 저는 다섯 음, 살 케이터를 보겠습니다. 왜? 지금 케이터 다섯 명은 다섯 명 5명 있으면 듬직하죠. 듬직한데 이게 진짜 애때 케이터를 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다섯 음. 살 케이터를 음. 보고 싶어요. 다섯 명 케이터를 보겠습니다. 다섯 명 케이터 좋을 것같습니다 다이제부소? 다이제부소? 어, 이럴 때 이럴 때. 진짜? 음. 다이제부소? 다이제부소? <웃음> 아니 아니 내가 했잖아. 아. 내가 진짜 진짜. 다이 좋으? 아, 다이 아아 열두. 정말. 열두세. <웃음> 아, 좋아, 좋아. 댓글이 굉장히 빨라 가지고. 네. 보기가 어렵네요, 이거. 진짜. 오. 우와. 우 저녁 추천을 또해 드려야죠. 음. 저녁 메 추천? 저기 <웃음> 약간 콜라 없 햄버거. 콜라 없 햄버거. 콜라 <웃음> 거. <웃음> <웃음> <웃음> 거기 이제 디저트로 복숭아 아이스티까지 어 완벽한 완벽한 조합이죠 균데스균데스포켓 가라, 균데스포켓 가라, 균데스 뭐야? 나니 어떠시다 너, 균데스 나니 어떠시야 균대스 기미가 그랬다, 균대스 기미 오래다, 균대스 균대스가 왜 자꾸 나오는 거죠? 균데스 약간 하트 그런 이명한 말이 요즘 있었어 균데스 균대스, 균대스 주머니에서 균데스. 주머니에서 균데스. 어, 뭐 떨어졌어? 균데스. 아 이렇게 유용하구나 균데. 오케이 더. 아 균데. 스 오케이. 하나 더 갖고. 오케이. 균데스.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okay. <웃음> 이런 느낌. 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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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웃음> <웃음> 일본 노래 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아 괜찮아 다이 괜찮다 다이제오 다이제오 최근에 듣고 있어? 곡은 있 y 요최근 최근ly 최근ly 최근ly 최근ly 최근ly 최근ly 최근ly 최근ly 요근 l y 최근ly 최근ly 최 이야식 추억하 이 집에 맛있다 이거 아세요? 키에다가 보여줬거든요 영상을. 어 근데 굉장히 재밌는 <웃음>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날은 좋았죠. 아그 날은 좋지. 기타 치시는 분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정말 좋아요. 아음저 어... 음, 그냥 분이... 캐리파뮤파뮤님이라고. 캐리파뮤파뮤님 캐리 캐리파뮤파뮤님 뭐, 그분은 뭐... 그 이거 그, 이거하신 이거 이거 분이? 요 아니 아니 다른 분인데 네.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면 알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진짜 <웃음> 노래 좋거든요 다녔또까요? 오 샤레츠 오 샤레츠 오 샤레츠 <웃음> <색깔> 세카이세 <세유구나>. 유쿠다 <웃음> 오 샤레츠 <웃음> <웃음> 이것도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웃음> <조금 더 한 웃음> <정도면>? 좋아 좋아 <웃음> 여러분 캐리파뮤파뮤님의 <웃음> 인베다 인베다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캐리터 추천곡 잘 받아줘 그 시. 어, 아이더래도 좋아. 매매 식때 매매 식때 매매 식때 매매 식대 매매 식대. 고이 좋을 것 같아. 고이 와이파이 춤 쳐달라고. 와이파이 어제 와이파이 춤. 와이파이 춤? <웃음> 보셨나요 그 와이파이 춤을? 오안 보였을 것 같았는데. 오. 아 어제. 오직... 현빈이 형이랑 동한이가 있었나? 응 그치, 그치. 반대쪽을 했었지.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요, 저희가 그래서 춤추고 있었던. 맞아요. 맞아요. <웃음> 와이파이 춤 <춤이> 있죠. <웃음> <웃음> 어떤 악기 연주하는 데그 분이? 어떤 악기? 그 분이요? 응. 그 캐리 팜. 네. 네, 아 캐리 팜 편님이 굉장히 그 약간 색깔이 독특해요. 아킬레스 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엘렉트리, 잔레... 네, 좀하시고 음...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음... 아니, 네. 폴 엄청 좋아요. EDM스럽게 나오고... 음... 조금 그런... 데 네. 오늘 끝나고 꼭 들어주세요. 네, 보고... 꼭... 케이터랑 위는 포즈할 수 있어? 포즈... 포즈 뭐 하지? 맞다... 무슨 포즈... 무슨... 딱... 환상을 딱... 하고 싶 포즈에서 딱 맞추는 걸로... 오케이... 말죠. 오케이... 오케이... 파이브리... 와... 하, 두, 셋. 와. 마지막 기? 하나, 둘, 셋 와. 하트는 맞았어. 맞아? 와. 균대스. 균대스. <웃음> <균대스예요, 웃음> 균대스. 균대스. 균대스. 균대스. 균대스. 균대스. 우리 균대스 무조건 기억할 거 같아. 균대스. 균대스셨죠? 응.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웃음> 균대스. <웃음> 안 맞다고. 우와 잘만해. <웃음> <말했지? 웃음> <웃음> PP, PP의 피는 알잖아요. 뱀파이 냐고라불뱀두와 <놀람> <놀람> <놀람> 근데 이게 언제쯤이었지? PPF가? 그거 진짜 3, 4년 이면좀 오래된 것같아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안무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일본 분이 물어보시 좋아하는 영화 요번에 최근에 본게 그 귀멸일의 판렉이라는 아 귀멸일의 판렉 그거, 귀멸이 귀멸이 말 그것이 어, 그거 영화 봤어요? <놀람> 나도 안 봤는데 네, 넷플릭스로 보고 해줄게 대신 계신... 돈다케 정면이... 이건뭐요이건그 일본 개그맨이 계셔요돈 네. 정돗게... 있는데. 돈다케. 네. 웃으시고 정돗게... 웃으세요. 뜻을 알려줘야죠 아이고 뜻설명이 어려운데 돈돈를 어떻게 설명이돈안 된다라 이런 거. 약간 그 비슷해, 비슷해 음그 뉘앙스야 좀 닿게 어좀 닿게 케이터 <웃음> 손이 진짜 작아요 저희 중에 제일 작은 거라고? 네 a 형이랑 나랑 비슷한데? <웃음> <웃음> 제가 또제일크를명는또 큰지거든요 손 큰지, <웃음> <웃음> 손 큰지... <웃음> 그치 제일 커 저희 오다 일본어 댓글만 써야 하냐 아니죠? 안전해져. 저희 다양한 언어 저희 월라 올란드... 그렇죠? 월라운잉글리 o 음. <이> 오케이 이형거? 오케이 네. 한국어? 당연하죠 오케이 저 오이 왜안 좋아하냐고 저는 그 오이 특유의 그 냄새랑 음... 그 있잖아요 냄새가 너무 싫어요 오이한테 왜 그래요? 오이 오이. <웃음> 오이, 오이. <웃음>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웃음> 오이. 오이. 음. 오리 맛있는데 오리 맛있다고? 응 우리 맛도어 이거 시리야도이 칸들, 시리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새벽 3시인데 <웃음> 벌써 새벽 3시, 어디 나라 시어디어디지 <웃음> 지금 새벽 3시면? 근데 네, 이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웃음> 음,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지금 거기 새벽인데, 우리 지금 신한테 보시는 게 신기하다, 이건. 나라가 다른데. 그런 느낌? 느낌? 그런 느낌? 음. 음, 한번 드릴까요? 3, 2, 1. 응. 균 데스. 균 데스 <웃음> <웃음> 같은 거 없어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어. 균 데스 같은 맛? 뭐, 우리 똑같아요, 그냥. 오늘 우리. 좋았다고. 어, <웃음> 아이고. <웃음> 균 데스. 저희도 균 데스를 많이 쓸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웃음> 감기거든요. <웃음> 근데 김대에 조금 지났어 이제 아 그래? 응. 이제 다른 거 찾아봐야 돼우리 만들 수 있잖아, 우리 만들어볼까? 어? 그럴까? 연구해봐야 돼, 경대에 말아 응. 일본은 너무 어려워 일본 어렵지 응. 뭐지? 그림자가 보이는 건가? 왜? 그림자가 보인다고? 응. 그림자가? 왜 이렇게 친숙해? 누구냐고 물어보고 싶다. 아, 아 <웃음> 혹시 누군지 아, 아시 아시나요? 저희는 방금 발견했는데 누가 있긴 하래요. 여러분 누군지 한번 맞춰 보세요. 오오오 오오, 오오? 웨이카. 오 이거 맞추면은 음. 저희가 특별 치를 하게 해드릴게요. 빨리. <웃음> 누구게요 약간 점점 답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오빠, 이제 마지막 게 드릴게요 딱한번오오다 보이려고? V 하신다고? 오오 맞습니다 아, 현빈이예요 오케이 문영빈 아 바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제가 옆에서 우리 이렇게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오늘 그 복숭아요. 복숭아 예요 복숭아지 복숭아 복숭아지요? <웃음> 예. 어, 복숭아지예요? <웃음> 복숭아지에 부개를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옆에서 계속 펜으로 날렸죠 이렇게. 어? 어 너도 뭐 주, 드려야 될것 같은데? 뭐 복숭아지로 드리겠습니다. 아. 어, 뭐가 떨어졌는지랑. 음. 어 어. 균데. 아우 나이. 와. 와. 균데. 와 균데. 와 균데. 균데. 근데 <웃음> 형 그거 그게 좀 아쉬웠어. 요 약간 발음이 좀. 맞아 대아 그 아, 이렇게 아, 들어가요 균 모든 일본어 좀억이다 그렇게 들어가는 <웃음> 게기본태죠 <기분 웃음> 아니 형, 주머니에 뭐 있는데 맞아 어, 주머니에 뭐 있는데 어? 이쪽 이쪽에 균대 아, 아 저... 이거야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라스탈카스네 이거 맞죠 일본어 이 약간 스테쿠리가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것 때문에 <웃음> 맞아 그, 약간 <웃음> <그게> <웃음> 그 옆방 이리야아이게 있어야 돼요. 어, 오늘 그래서 되게, 되게 일본어 <웃음> 댓글이 많네요. 그죠? 되게 재밌어요. 근데 지금 약간 하다가 이게 지 내가 한국말 쓰고 있는 건지, 일본말로 말하고 있는 건지. <웃음> <그냥> 헷갈리거든요? <웃음> 진짜 소레나? <웃음> 소레나! <웃음> 소레나? <웃음> 진짜, 소레나? 진짜, <웃음> 진짜 소레나? 진짜 소레나? <웃음> 진짜 소레나한국말을 <웃음> <진짜> 소레나? <웃음> 같이 있는 거예요. 웃다녀왔습니다 <웃음> <웃음> 수어? 어? 모배었어요스어 뭐 스바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뭐배었어요저 어제랑 똑같이 어아 아니야. 아니까 오늘 음악시간 있어가지고 어, 오 음악, 감상과 비평 오 음악시간? 어, 오페라를 좀너좀 오페라. 올렸어? 신금좀 올렸어? 올렸어? 아, 듣기 감상과 아, 비평 아, 아, 아, 아, 아, 보고 있었어요 형들 학교 여기 오면 맞아요 아, 아, 아 진짜? 처음 네. 스타트 같은 <웃음> 레걸리 잡았다. 어. 어, 그거 먹겠았지 네. 아, 맞아요. 그걸로 내가 7좀 배워겠네. 어? 우리 지금 방금유행하고 있는 그것만 한거 갔어요. 아. 맥걸리 좀어저 알아요. 아이씨대로. 큐댄스. 큐댄스. 오도아저님 하나? 큐스 큐댄스. 큐댄스? 오 마이 갓. 어, 다스 아, 맞아요. 너무 귀엽다. 아, 음, 아 자, 다 같이 이거 하자. 사이퍼 시카 카탄. 아, 나고 분자. 사이퍼 시카 탄 사이퍼 시카 카탄. 사이퍼 시카 카탄. 자, 한, 한, 한, 한, 하나, 둘, 셋. 사이퍼 시카 카탄. 일본어 회전이라 되시죠? 어, 맞아요. 사투리요 아, 일본어. 형, 일본어 시카. 뭐가 있어요? 오늘 일본어 교실에서. 일본어 교실. 이에요 일본어 교실 중이에요. 내가 선생님이야. 자, 학교 갔다 왔으니까 수업 한 번만 더. 왜? 아, 죄송해요. 아, 아, 아, <목소리>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다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올라 올라 올라가 오는 올라는 <웃음>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이 안녕. 안녕. 안녕. 오, 하와이 맛있을걸? 음. 그럴 거야 아저 하와이 네. 가고 싶었어 나도 하와이 가서 딱 서핑하고 싶으면 오. 찾으 옛날에 서핑 되게 많이 했잖아 네저 그러니까. 아, 맞네 잘해요 서핑 서핑 한 번도 안 해봐서 진짜 재밌어요 너 나중에 아, 안무서그막 뭐. 처음에 올라갈 때 저는 안무서아 봤을 진짜, 음, 진짜 재밌어 스페인으로 음. 해, 스페인, 그래, 스페인. <웃음> 올라, 스페인어 아, 아, <웃음> 라 스페인도 가고아 하와이는 알로아 알로아 알로아 알로아 몰라라 근데 그거 막 처음에는 계속 이거 앞으로 가는 거면 연습하잖아 서퀴 음, 응 타가지고 파도막 응. 넘어가 왜 응. 무서워 그건, 그건 해봤는데 막그 수영장에 있는 인공 아. 서퀴 몰라요? 그캐나 아아 쓰는 거아그도 하고 싶은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어스 <웃음> 아니 스킨스쿠버 좋아하지 해봤어 네 아, 진짜 스킨스쿠버 프로 어, 나 해보고 싶다 스킨스쿠버 안 해봤어요 스킨 스카이다이빙 아 스카이다이빙은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긴 해 그치 뭔가 번지 점프는 무섭거든 어, 번지 점프 해보고 싶다 왜? 아 번지 점프는 뭔가 무서워 스카이다이빙은 좀 괜찮아 둘다 하고 응? <끄린> 싶어 근데 번지점프는 뭔가 좀 내가 뛰어내리는 느낌이고 음. 스카자이빙은 우선은 같이 뛰어내리잖아요 전문가라고 음. 음. 그게 조금 이제 형, 안전하게 허리 안 아파요? 조금 이제 안 아파요 가방하게 하고 싶어했는데 그 굉장히 말이길어지네 저도 그럼 일본어 알려줘요 <끄린> 일본어? 그거 알아요? 스키니가한테 오시오키요 예? 그 뭐죠? 세로문 아 저기 어, 이런 거서 기서하지 않겠다. 어. 이거. 아, 이거야? 어. 아, 이게 이, 그 스키니가 때오시오키요 스키니가 때오시오키요 <웃음> 네. 일상생활에서 좀 쓰고 싶은 단어. 왜고 싶어, 흥민? r e 레볼 r e 에서 맞아요? 이거 디지본 그거. 어, 봐봐. 나, 이거 이거 알아요? 애도 봤어 이거 r e v o l 형님 평상시에 네. 어떤 뭐 어떤 게 있을까? 평상시에 쓸수 있는 단어가? 평상시에 그냥 큐데스 오면 되어고 큐데스 큐데스 평상시에 평상시에 하얗고 하얗고 유료 시대였다라도 뭐야? 또 예니 씨또 예니 씨뭐 뭐야 이거 아, 그... 뭐지? 예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응. 거기서 되게 유명한 회사 갔어요. 뭔데? 아 그러니까? 거? 네 그러니까 시지않다 <웃음> <뭐야>? 너무 어렵네. <웃음> 뭐야? 정말 어떻게 생지가이 보여줄게. 아, 그래? 보는 게 빨라.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웃음> <웃음> 아, 가 예? 유리스테요 테라도야. 유리스테라도야유리스테라도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야게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어오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이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어이게 어떻게? 어떻이어떻 어떻게? 어어어 우리 지하철너 어, 어, 그 <웃음> <저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마. 막 오, 쪼어 가신다. 오, 가신다. 쪼금, 가신다. 쪼금, 가신 가신다. 쪼금, 가신 되게 금 가신다. 쪼금, 가신다. 쪼금, 가신다. 금 가신다. 쪼금, 서신다 쪼금, 가신다. 쪼게 가신다. 쪼금, 가요어 <웃음> 아, 이게, <웃음> 이게 뭘? 지혜가 지금 뭐라고 해지, 맞춰봐. 요 줄재가 없어요? 어 없어요. 줄재 안 말해줄 거예요. 맞춰봐. 네? 아, 맞춰봐. 뭘 맞히는데? 이게 누군지? 아 누군지? 아 누군지? 누군지. 성대공사. 네. 오호. Oh, 짱구 짱구. 음, 맞아. 오? 어? 어서 이거 뭐지? 오호. 우야 좋잖아. 아 이렇게 말고. 오호. Oh, 역시. 와 <웃음> <Wow>. 잘하는데? <웃음> 짱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Oh. Oh. 내가 뭐래죠? 맨날 저 네, 자기 전에 짱구 보고 자요. 아 어, 진짜? 네. 짱구? 에이? 그 보는 짱구였어? 응. 봄. 응. 어 봄. 어 자? 구 보고 자? 내가... <웃음> 내가, <했어>. 저도... <웃음> 어. 내가 항상 먼저 자가지고. <웃음> 그치 피곤해. 저거 본 거라서. 근데, 근데 무조건 드라마... 아? 드라마를 아? 드라마를 아. 보면서 자요. 핸드폰을 안 꺼요. 그래가제고 지가 힘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거치대가 있거든요. 거치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다가 자고 있으면, 그 가끔씩 그리고 깨있다가 여기 딱제 방에 들어오면은, 제가 2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깨있다가 딱 들어오면 저를 먼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고 있거나, 아니 드러마 보고 있으면, 무조건 웃어요. 번쭙고. 이렇게 웃으면, 그웃음 소리에 계속 이제, 아, 자야겠다 하고, 뭐 폰끌 때도 있고. 아, 너는 폰을 안 꺼? 얘는 문을 안 닫아. 피곤해가지고 아. <웃음> 내가 제가 예방에 문을 닫아주거든요. 이분은 폰안 끄고 문을 안 닫아가지고 <웃음> 제가 조용히 문을 닫고서 시는제 방에서 하죠 만약에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뭐, 드라마를 키고 자면은 그냥 막 만약에 제가 사마를 봤다. 다음날 아침에 그냥 육각깔고 얼굴 얼굴 되는 거야. 있어요. <웃음> 요즘에 펜타스를 다 봐서 빈센조로 넘어갔죠. 빈센조 재밌죠. 제가 또 추천해주는 작품요 <웃음> 무조건 보세요. 재밌어요. 계속 빈센조만 봐봐. 재밌어요? 재밌어. 창고 봐야 돼. 맞네. 업어 해야 돼. 창고 봐야 돼. 맞네. 창고 극장판. 뭐 좋아해요? 아 진짜 다 좋아하는데. 영화, 영, 그 창고 영화에 알아요그 아빠. 어. 어,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명장면이긴 해. 네. 와, 그건. 그거 제그 그냥 어른분들도 어린이들다 이제 그걸로 좀 뭔가 이제 창고 극장판은 어, 그래. 진짜 좀. 애니메이션 야 명작이다라고 좀 자, 다시 재조명된 그리고 그것도 좋아요 그그 그 짱구 그 어른들이 아그 어른들 이그 그, 그 애니 어, 아그 애기, 애기 아이구 내가 그 어, 장난감 보게어아 예, 어. 아, 그거 진짜 짱, 좋아요 짱구 아빠 발냄새 맡고 막 어, 다시 떠나고 어오호어오 어, 어, <웃음> 들어왔는데 어, 어? <웃음> 잠깐만요. 오허 어. <웃음> 어, 어. 이거 맞아요? 아, <웃음> <웃음> 다, 아 이, 어. <웃음> <웃음> 뭐야 허. 다 아까 좀 뒤늦게 무야에 빠졌어. 뭐야? 이거 뒤늦게 빠져가지고 지금 뭐야? <웃음> 버리, 버리, <버리쳐가 웃음> 오 그래서 보고 뭐 왔어요? 짱구 <웃음> <상무>, 성대모사. <웃음> 맞아요, 맞아요. 한창 짱구 성대모사하고 있어. 짱구 <웃음> 어, <웃음> 좋아요? 네? 짱구 좋아요. <웃음> <짱, 웃음> <웃음> 100점을 돌아가는 창구의 하루 하헐 우리의 창구는 절대 못 말려 정말이에요? 역시 천주 작곡가 <웃음> 역시 가사를 그냥 예사까지 하수 있는 <웃음> 자기의 일자리를 <웃음> <꿀잘을 웃음> 못 쓰셔서 바로 방금으로 가태그린태그린 말벌 아저씨라고 <웃음> 에? <웃음> 말벌 아저씨 말벌 아저씨 <웃음> 아, 말벌 <웃음> 태그린 귀여운데? 태그린태그린 아, 일본 분이 태균이 캐칭 같은 건가? 아, 태그린 어, 태그태그태그어 어, 나이스 태그린이야. 태그 태그린. 태그린. 야 태그린 나와. 태그린 귀여운데. 태그 따로 있이런면막뭐린 같은. 그린. 약간 좀 귀엽게. 캐그린. 캐그린. 캐그린. 피그린? 캐그린. 그 캐그린. 캐그린. 휘그린 회그린. 황그린. 황그린. 도그린. 도그린. 몽그린. 도그린 나랑 맞 뭐? 내가 할 거야? 네. 네, 그러면 그래. 다음 곡, 다음 앨범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바이. 이게 오호이. 미야호이. 이팅 티그린 바이. <웃음> <웃음> 바이 <웃음> 아까 비 오더니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아네요 그니까요. 가다 네 잘한다. 텐키가 이 됐습니다. 텐키가 이 됐습니다. 하하하 크리링의 것과 크리링도 어하까 크리링의 것과 크리링 크리링 그 드래곤볼 어원작 애니로 크리링 크리 알죠 이거 처음 드죠 크리링의 것과 제가 드래곤볼 안 봤어요. 저도 드래곤볼 재밌어요. 한번 봐봐요. 그럼 너무 많지 뭐, 않을까? 네. 아니, 나루토나원피스나다 너무 그래. 재밌는데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이 못을것 같아서. 그저 스포 만들고 싶다. 이거? 응, 나도 잘하고 싶다. 어, 태그리가 그거 할수 있다. 막 책임 잘하는 거. 책임 잘하는 거. 아니, 태그리가 할수 있다고 막 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5천원. 이렇게 나와요. 일본은 네. 일본어 진짜 히라 히라가나까지 다 외우 가타카나 이제 외울 때그때 이제 일본어를 잠시 좀 그래, 그게 나눠져 있는 게 어렵죠. 맞아. 네. 히라가나 이제 다 외워가지고 네. 이제 일본어 좀 괜찮나 하는데 갑자기 가타카나고 네. 나와가지고 어 이게, 이게 뭐지? 이거 뭐 네. 그래서 일본 <웃음> 일본어 좀 제가 재밌는, 음... 재밌는 거 같아요. 재밌는. 방금 배우고 가르쳐 봤는데 재밌는 거 같아요. 음. 일단 균데스.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지금 큐엔데 큐엔데 오늘 되게 많은 일본 배웠죠? 네 너무 좋아요 계속... 너도 히야시 쇼카 배울래? 끝나고 히야시 쇼카 그거 나 노래 배울 거야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야 근데 오늘 다른 것도 보여준대 동영상 네 그것 도 배울려고 오케이 오케이 그걸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도한이가 좋아할 약간 일렉 사운드 EDM 응. 그런 그런 느낌 어제 네. 어제도 V앱에서 도한이랑 인생 영화 말하면서 너의 이름을 말해가지고 음. 그걸로 한 진짜 한 10분 동안 떠들 떠들려다가 너무 그거 얘기할 할것 같아가지고 아 좋지. 좋지 여행은 재밌지. 아 일본은 계속 앞으로 계 가르쳐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로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딱 짧게 줄게. 네. 정말 재밌었고요 일본어 <웃음> 교실. <웃음> 그러면 <목소리> 마 <목소리> <웃음> 간단히 마무리를 일본어로 그러면 아니야 히야시 쭉가 하시며 마시다 끝내자. 오케이 오케이 뜻이 괜찮은 거예요? 괜찮 괜찮 괜찮 아제 마무리 인사 뜻이에요? <목소리> 마지막으로 히야시 쭉가 노래 부르고 끝내 보겠습니다. 둘셋 히야시 쭉가 하시며 마시다. 여러분 또 봐요.